안 받으셨었나요? 저 윤곽.. 같이 아, 이거, 같이... 이거 빼고 다 같이 좀.. 아 근데 이거 하나요 아, 진짜 잘한 거 같아요. 선생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진 잘한 거 같아요. 뭐.. 어떤 거? 거의 그 요기를 다그때 당시에 요즘은 모르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사무기 유행이 들어있어요. 디젤 거래서 이렇게 다 그거 뺐죠. 저한테는 해도 되는데 그래. 그러니까 일단 뭐안 해도 된다. 나중에 뭐할때 해도 된다. 하지 말고 쉬웠데 잘한 거 같아요, 당시에 <웃음>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양악수술과는 또 별개로 윤곽수술이랑 양악수술이랑 되게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양악수술이랑 윤곽수술은 정확히 어떤 게 틀릴지 네 알겠습니다 네. 작정하고 한번 설명해 네, 주세요 <웃음> 일단 윤곽수술 레터 얘기를 해보면요 아, 안면 윤곽수술이라고 부 얘기하는데 안면 윤곽은 말 그대로 얼굴에 바깥선이라는 뜻이에요 윤곽은 바깥선을 뜻하니까 얼굴의 바깥선 수술, 안면윤곽수술에 있는 말을 풀어서 하면 이거의 정의를 얘기하면 얼굴뼈 수술을 해서 얼굴형이 변하는 수술을 안면윤곽수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바깥선 을 따라서 보면 얼굴에 크게 구조물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걸 광대라고 하고 요 여기 있는 걸 턱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턱끝이라고 하고 그래서 안면윤곽수술에. 중요세가지 수술, 보통 윤곽 3점이렇게또 많이 표현하는 게반대 턱, 턱 끝입니다. 그래서 얼굴의 바깥선이 변하는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반해서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는, 양악이라는 것은 거는 턱이 두 개라는 이고 턱이 두 개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것만 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해부학 용으로는 치아가 포함된 뼈를 턱이라고 하거든요. 위치아가 포함된 이 뼈를 상악이라고 부르고 아래치아가 포함된 이 뼈를 하악이라고 합니다. 상악과 하악에서 일어나는 수술을 양악 수술이라고 합니다. 실제로 그럼 여기랑 여기 수술을 왜하냐면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가 잘못돼서 이 위치를 바꾸는 수술을 양악 수술이라고 하죠. 그래서 부정교합이라는 게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가 잘안 됐을 때 부정교합이 생기니까 부정교합을 없애는 수술이 양악 수술인 거고. 입하고 턱이 옆에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분은 양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 앞에서 볼때 바깥 선들의 문제가 있거나 넓거나 얼굴 투각거나 길거나 하는 부분들은 용각 수술로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양편 약간... 뷰 그렇죠.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걱턱인지 접시 모양이 얼굴에서 블록한 얼굴을 바뀔 수 있는 그양 양수술을 받았기 때문에.